아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난 또 즐거운 부업을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열었고요 저도 딱한세번딱세번 해본 부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왔던 부업과는 조금은 다른 조금은 즐겁고 재미나게 그동안 해왔던 어, 부업이나 일에서 조금 벗어난 따분함에서 좀 벗어나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면서 돈도 같이 벌수 있는 그런 특이하고 재미있고 색다른 부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현재 지금 저는 퇴근을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음, 퇴근하고 집에 가서 다시 카메라를 열고 여러분에게 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빈말이 아니라 단언컨대 지금까지 해왔던 부업 중에 가장 재미있는 활동적인 부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저렇게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이동하시는데 많이 이용하시는게 전동 킥보드인데 보시면 보시다시피 저렇게 전동 킥보드가 많이들 집 앞에 또는 뭐 근처 옆 부근에 보시면 쫙 늘어져 있는거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시기도 하고요 요즘은 저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이동수당 뿐만 아니라 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돈도 벌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킥보드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빔, 라임, 킥보잉뭐 기타 등등 정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업으로 할수 있는 킥보드 회사의 종류는 라임이에요 네저 라임 한 종류만 여러분들이 부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업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임 주서입니다 라임 주서 라임 주스가 아니고 라임 주서 주소 아니고 주소예요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냐 그냥 간단해요 얘는 전기로 움직이는 거죠 충전이 필요합니다 라임 주소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얘를 가져가서 내가 직접 충전을 하고 돈을 버는 거다 몹시 간단하죠 그게 다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라임 주소가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라임 주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라임 주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셨던 전동 캡보드 라임 어플이 있을 겁니다. 라임 어플 눌러줄게요. 지금 보시는 이제 기본 화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용을 하기 위해서 라임 이용을 위해서 어, 띄어졌던 화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돈을 벌어야 겠죠 라임 주서로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네 보시면 라임 주서 앱으로 전환이 있습니다 주스가 아니고 주서 앱으로 전환 요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충전을 해야 할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라인 전동 킥보드들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얼마의 가격으로 내 주변에 있는지 내 근처에 있는지 지도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격들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지도상에 펼쳐져 있는 라임의 위치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라임들이 여러분들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어, 트럭이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을 실어 가지고 와서 충전할 경우는 이 모든게 나의 돈이 될수 있겠지만 우리는 트럭에 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직접 움직여서 한대한대 한대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내 돈이라는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몇 대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격들이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3,250원짜리도 보이시고요. 2,800원짜리도 보고 계시고요. 저기 보면 4,000원짜리도 있고요. 요, 보시는 가격이 여러분들이 충전을 하시고 나면 받을 수 있는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한 대씩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요, 3250원짜리를 확인을 해 보면, 라임 허브에서 7시까지 충전해서 반환하세요. 요런 식으로 해서 한 대씩 픽업을 해 와서 집에서 충전을 해서, 보이시는 글처럼 아침 7시까지 정해진 위치에 반환을 하시면 요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업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앞전에 바깥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던 것과 같이 그냥 배터리가 방전되어 가는 킥보드를 내가 가지고 와서 충전을 한 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보시는 돈을 받으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또한 재미도 있고요 하지만 큰 돈은 역시나 트럭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충전은 하는데 충전할 수 있는 아댑터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사전 접수를 통해서 그 장소에 가시면 무료로 아댑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짜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머리안 아프게 몸안 아프게 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부업입니다.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또같이할수 있고 쉬는 날인데 정말 일하기 싫은데도 잠깐 집 앞에 갔다 와서도 충전 딱 꽂아 놓으면 끝나는 그런 부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밖에 길 주변에 몇대 이제 픽업이 가능한 킥보드가 떠서 슬슬 기어 나가서 주워가지고 오겠습니다. 보통 다시 한번 팁을 알려드리면은 지금 시간대가 지금 5시거든요. 5시 때는 충전이 가능한 라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밤 8시 지난 9시쯤 되면 이제 널브러져 있어요. 한 저녁 8시 지난 시간부터는 많이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집 앞에 있는 것들, 근처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주워서 충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지도상에 잡을 수 있는 것 보이시죠? 눌러서 위에 보이는 예약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바로 끌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 보시면 이제 두 대, 두 대가 있습니다. 저것부터 주워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답터를 3개를 받아왔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든 3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집 앞에 두대밖에 없어요. 어... 네, 2대밖에 없어서 두대만 갖고 왔습니다. 딱한번 나가서 이렇게 챙겨왔고요. 보통 충전 가능한 라임이 많이 지도상에 노출되는 시간대가 저녁 8시, 밤 9시 집 근처 또는 근처에 많이 노출됩니다. 이 그래서 조금은 더 수월하게 픽업을 해서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하기 싫을 때 아예 그냥 쉬는 날 그냥 나간 김에 걸리면 들고 옵니다 어, 깔려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또내두면 섭섭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저는 트럭이나 화물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적극 추천이고요 시간을 또 놀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받아 오시는 건또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겁게 재밌게 현재 하고 계신 일 현재 하고 계신 부업 외에 추가적으로 또 시간 남을 때할수 있는 최고의 부업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매우 재밌습니다.